목격관계대명사는 그렇죠? 뒤에서 어떤 애를 가져와서 주격관계대명사가 된거예요 주어. 그렇죠. 목적격관계대명사는요? 목적. 그렇죠. 소유격관계대명사는요? 소유격. 그렇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문장을 합치는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 생각보다 쉬운 애가 또 누구일 수도 있을까? 소유격. 그렇지. 소유격관계대명사가 생각보다 소유격. 쉬운... 어. 어. 대, 대, that, 여기서, 대도 써, 요 소유격. 아, 좋은 질문이에요. 아, 쓰면은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? 그래서, 소유격일 땐 대는 쓰진 않아요. 어, 이게 이제 또, 앞으로 계속 보다 보면 또 그런 게 나올 건데, 어쨌든 쓰진 잘안할것 같아요. 음. 자, 와, 좋은데. 그러면 예문을 하나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. 준비됐어요? 네, 연예인 혹시 누구 좋아해요? Dream. 어, his dream. 오케이. 아 써볼까? 어, 한번 써보세요. 네. 쓰고 싶은 말. his dream. 뭐 어, 그의 꿈은 이제 그렇죠? Good actor. 예, 좋아요. 좋아요. 자, 그러면 이두 문장을 지금 합치고 싶은 거야. 관계명사로. 합치려고 그래, 이렇게.